홈페이지에서 영상 강좌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메뉴를 클릭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를 넣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클릭 입력하셨던 닉네임이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강좌를 클릭을 하십니다 나의 강좌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남문 기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20일 중에 418일 남았다는 거예요. 강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단과 강좌가 있고 패키지 강좌가 있습니다. 단과 강좌는 말 그대로 한 과목씩 보는 거고요. 패키지 강좌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묶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과 강좌를 보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강좌의 제목 위로 올리시면 반전되면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뀝니다 클릭을 하시면 과목의 영상 강좌 리스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스크롤을 해보시면 보실 수 있는 영상 강좌가 쭉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비트 플레이어를 설치하시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다운로드를 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에 따라 가지고 화면이 끊기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다운로드를 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패키지 강좌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키지 강좌는 요 강좌의 제목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강좌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단과과정의 제목을 클릭하는 을 겁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단과과정 보는 방법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앞서 들어갔던 스트로크 반주법 슬로우 고고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노란색 썸네일이었는데 지금은 검정색 썸네일로 까리안 마법기타 교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스트로크 반주법 슬로우 고고라 해서 패키지 안에 있는 이 과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스트로크 반주법 슬로우 고고에 영상 강좌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과목을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은 강좌 목록이 있습니다 강좌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각 단과 과정들의 제목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까리안 선율 연주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면 까리안 선율 연주법이라고 제목이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페이지에는 가리안 선율 연주법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 강좌들을 보실 수 있게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강좌를 보고 싶으시면 또 역시 클릭하셔가지고 다른 강좌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다운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좌 리스트에 보시면 은요전부 파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시면 은요책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나옵니다. 이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 포함되어 있는 교재의 제목을 보실 수가 있고 클릭을 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의 아래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된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PDF 파일을 프린트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비트 플레이어 설치와 사용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비트 플레이어 수동 설치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브라우저 하단에 다운 완료된 파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설치할 언어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설치를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는데요 비주얼 C++ 설치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멈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영상 강의를 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강의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파일을 다운하면서 보는 스트리밍 방식이 있고요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서 파일을 불러와서 보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방법은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비트 플레이어라고 하는 어플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웹브라우저 안에서 이 앱을 구동시켜서 웹플레이어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웹플레이어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웹플레이어가 열리면서 영상이 재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록색 버튼을 클릭해서 비트플레이어 앱을 실행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비트 플레이어를 여시겠습니까라는 대화상자가 뜨고 여기서 비트 플레이어 열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실행 허락을 묻는 대화상자가 뜨면 예라고 클릭을 합니다. 비트 플레이어라는 앱이 실행이 되면서 영상이 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비트 플레이어를 여시겠습니까라는 대화상자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비트 플레이어 열기를 클릭합니다. 허락을 묻는 대화상자가 뜨면 예라고 하시고요. 그럼 동시에 비트 플레이어 다운로드 매니저가 실행이 되면서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 된 파일을 내가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지정해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비트 플레어라고 이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이 폴더 안에 파일들이 다운로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다된 상태인데요. 보시면 저장 폴더 열기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저장 폴더 열리는 거고요. 저장 위치 변경을 누르시면 눌러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장 폴더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비트 플레이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보시면 까리안 선율 연주법 1, 8비트를 해가지고 감옥명이 폴더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폴더 안에 다운로드했던 그 영상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영상은요 강좌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열람이 가능한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열람이 더 이상 안 돼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비트 플레이어가 열리게 되면서 아까 한번 봤던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된 위치에서 이어 보기를 하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뜨게 되고요 그 위치부터 보고 싶으시면 확인을 누르시고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보고 싶다 하시면 은 취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 취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플레이는 보안 영상 플레이어라서요. 해당 강좌를 지정 기간 동안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상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캡처 어플을 자동 종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뭐 비즈니라든지, DU 레코더라든지, 카메라파이, 팀뷰어, 게임박스, 여러분, OBS라든지, 프리즘, 뭐, 줌 같은 화면을 공유하거나 혹은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어플들은 다 자동 종료를 시켜서 원천적으로 캡처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런 어플들은 보시면요. 팀뷰어라든지 게임박스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메모리상에 실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켜놓은 상태에서 비트플레이어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요. 캡처 시도로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종료를 시키게 되고요. 관리자 페이지에 캡처 시도 현황이라 해서 로그들이 남아요. 뭐 OBS라든지 오캠이라든지. 픽픽 같은 것도 다 걸리고요 자동 종료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보시면 은 아이디가 나오고요 캡처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어떤 거를 캡처했는지 내용도 나오고 날짜하고 IP까지 기록이 다 남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캡처를 시도한다거나 하시는 경우라면 아마 잘안될 겁니다 컴퓨터에다가 보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머릿속에 선생님 손속에 영원히 보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버퍼링이 생길 때는요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강의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에 저장된 파일을 바로 불러오기 때문에요 버퍼링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잘 되다가 한 번씩 강의리스트로 접근이 안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원인이요 비트플레이어에서 인증이 끊어진 경우거든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나의 강좌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영상 제목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 비트 플레이어가 호출이 되면서 자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좌 보는 방법들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